알로에 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스타렉스 캠핑카는요. 특히 스타렉스는 종류가 많고 여러가지 보험이라든지 자동차 세라든지 이런게 복잡해서 한눈에 정리해서 우리가 구입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것들이 뭘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스타렉스 캠핑카 구입 전 알아야 할 모든 것. 시작할게요. 1. 어떤 스타렉스를 골라야 할까? 2. 세금은 얼마나 들까? 취득시에? 3. 스타렉스 캠핑카 운영 비용은 1년에 얼마나 들까? 4. 정기검사 기간하고 속도 제한이 있다는데 어떤 차에 있는 걸까? 4. 5. 사륜차가 캠핑카에 꼭 필요할까? 장점, 단점을 한번 알아봤어요. 스타렉스의 종류는요. 진짜 많아요. 기본적으로 12, 11, 9, 7, 3인승 밴, 5인승 밴, 냉동차, 앰뷸런스, 이동 목욕차, 어린이 보호차, 리무진. 이제 모든 차가 다 캠핑카로 가능하니까요. 네. 한번 종류를 한번 알아보시고요. 첫 번째, 이제, 그, 아주 오래 전에 나왔던 스타렉스라는 종은, 차종은요. 07년까지 나왔는데요. 스타렉스하고 스타렉스 전보가 있어요. 근데, 어, 전보는 조금 귀한 게, 전장이 30cm가 더 길대요. 높이도 약간 높고, 그래서 이거 캠핑카로 좀 이용하기가 좋을 것 같고요. 일부에 있는 사륜도 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그랜드 스타렉스. 17년까지 나왔고요. 이 차는 LPG, 사륜, 이륜, 사륜 다 있고, 그리고 어 11인 외건, 11인부터 사륜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들이 사륜이 나왔고, 그리고 더 뉴, 그랜드 스타렉스, LPI, 이륜, 사륜 종류가 아주 다양하고요 어, 이거 특이하게도 어, 사륜이 어반 9인승부터 나와요 그래서 이 음, 중에서 사륜이 있고요 이제 이거 보시고 어떤 차로 골라 중고차로 할지 신차로 할지 골라서 보시면 되겠고요 2번 그랜드 스타렉스 캠핑카 구입 시, 취득 시 세금은 얼마나 될까? 신차의 경우는요, 부가세가 들겠죠? 그리고 취득세, 어반은 7%, 승합은 5% 이렇게 들고요. 개별 소비세, 내년부터는 개별 소비세가 들죠. 이동 사무실 차는 내지 않고요. 현재 캠핑카는 5% 정도 되고요. 교육세가 들어가서 총 20% 이상이 됩니다. 중고차는 중고차 취득세 4에서 7% 정도 되고요. 과표는 이렇습니다. 이건 나중에 보시고요. 천천히. 그리고, 어, 구조 변경비에 2%의 취득세를 내시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등록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음, 공채 매입비, 번호판 대금, 인치대, 증지대, 요런, 요런 부분들이 취득 시에 들게 되고요. 그리고 요거 참고하실 부분은, 어, 취득록, 세를 두번 내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내가 중고 차를 사면은 취등록세 한 번만 내고 이제 구조 변경을 하면 되는데 제작사에서 취등록세를 하나 한번 내고 사온 거은두번 내게 되니까 이게 이제 5% 들고 또 5% 들게 된다. 이거 참고로 알고 계시고 이런 비용들이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 1년 스타렉스 캠핑카 운영비용, 자동차세는요. 아, 모든 게 원적에 의해서 책정이 돼요. 캠핑카로 바뀌었다고 요 운영비용,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게 바뀌지 않고 원적에 의해서 되는데 음, 자동차세는 벤의 경우는 5, 6만 원 정도, 11인승 승합차는 6, 7만 원인데 약간 특이한 게 9인승 어반은 승용기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금액이 높습니다. 신차는 71만 5천원이고요. 어, 좀 연령이 오래된 거는 차등 적용돼서요. 12년 이상은 50%까지 경감되니까 요 표를 보시고 나중에 판정해 보시면 되겠고요. 종합보험료 이게 조금 문제인데요. 승합 종합보험을 처음 가입하는 사람은 눈 비싸요. 130만원 정도 내게 된다 그러고 화물도 촛보험료는 비쌉니다. 캠핑카 보험료는 버스 캠핑카의 경우는 되게 저렴한 편인데, 이게좀 문제가 될것 같아요. 뭐 자동차세나 이런 건 원적을 한다고 하지만은, 음, 이동사무실차나 캠핑카로 그 구조 변경을 한 경우에는, 이거는 인승 적용을 받아야 되거든요. 버스 캠핑카처럼. 근데 그게 아직 받지, 받아지지 않고 있으니까 요거는, 어, 좀 금감원에 민원을 요청한다든가 해서 이거는 음, 스타일을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합리적이지가 않잖아요. 인승이 내려갔으면 은 거기에 대해서 보험도 적용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고 있으니까 앞으로 캠핑카가 많아지면 은 이거는 바뀌어줘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출동 서비스에서는 대부분 제외가 되고 있어요. 이것도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환경 개선, 개선 부담금은 뭐 요즘 나온 차는 내지 않, 않겠죠. 그런데 좀 오래된 차들은 연간 6만 5천 원, 서울은 20만 원까지 낼수 있대요. 중고차로 구입하시면 은 DPF를 장착해야 될수 있고 이건 보조금 신청하고 내비용하고 국가에서 보조금 하는 거 해서 이거는 장착해야 될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스타렉스 연비는요. 어, 시내 6km, 고속 10km가 이제 요게 기본이고요. 5배는 장거리가 12에서 시내 9까지 나오는 차도 있대요. 그리고 사류는 2km 정도 덜나온답니다전기검사 기간과 속도 제한 전기검사 기간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변 후에도 원적에 대한 변경사항 없이 그대로 진행되고요. 11인승 이상은 6개월마다 이게 좀 귀찮겠죠. 해야 되고, 9인승 이하는 승용이니까 2년에 한 번씩만 검사 받으면 되고요. 11인승 이상은, 이상은 또만 5년째에는 자동차 검사하고 정밀 검사 두 가지 다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5년째에는 세 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10km 속도 제한. 요게 조금 문제가 있죠. 11인승 이상은 110km 속도 제한이 있고요. 어린이 보호 차량도 11인승 이상 승합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이제 사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저도 이제 사륜이 하고 싶어서 좀 알아봤었는데 이게 이제 차량이 장점이 이제 5cm 정도 높고 바퀴가 커서 오프로드 느낌이 나면서 되게 멋있어요. 여기 아래 사진 보시면은 좀 오프로드 느낌이 나잖아요 그리고 눈길에 좀덜 미끄러지고 빗길에도 유리하고 이렇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타보신 분들이 사용자 얘기가 1년에 한 번이라도 꼭 이렇게 사륜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어, 차체가 높아서 바닥을 긁히 염려가 없는 게 이게 가장 장점인 것 같아요 차체가 뭐 5cm가 높으니까 이건 바닥 바퀴가 이제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뭐 배를 태울, 때, 배에 태울 때도 배 태울 때 그렇고 뭐, 큰 턱이 있을 때도 그렇고 바닥그 긁힐 염려가 없으니까 이게 가장 장점인 것 같아요 단점은 연비가 나쁘다 무게 차이 때문에 2km 정도 연비가 나빠진대요 50에서 100km 정도 차이 난다 그래요 차 무게 그리고 차량 가격이 좀 비싼 편이죠 신차에서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요 어, 어~ 사용자 얘긴데요 이륜도 험지 안 가면은 캠핑카로 잘 다니고 있다 몇 년째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어떤 곳에 가느냐 내가 오지나 험로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여지고 캠 캠핑장이나 바다나 뭐 이런 위주로 다니신다 그러면은 음, 뭐 낚시 이런 위주로 다니신다 그러면은 또 이륜도 괜찮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자갈밭이나 이런 데 자주 들어가시지 않는다 그러면. 그리고 어, 그래도 그랜드 스타렉스는 다른 사륜하고는 다르게 로우 기어가 없대요. 그랜드 스타렉스 사륜부터. 그래서 아주 험지는 못 다닌다. 이거 참고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쪽 불편한 상황 중에 차량 차 대수가 별로 많지 않다 보니까 도킹 텐트는 좀 짧게 나오나 봐요. 스타렉스가 그래서 스커트가 짧은 경우가 좀 있어서 길이 연장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차량 대수가 적으니까 중고차 구하기가 좀 쉽지 않다 몇 개월씩 기다려도 못, 가, 못 받았다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사륜 어, 2륜의 공통된 참고사항 여기 어디 넣을 데가 없어서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는데요 배는 요판 스프링이래요 그리고 승합은 코일 스프링이라 승차감이 승합이 좀더 좋대요 이런 얘기가 있고요 어, 그렇다보니까 오벤이 오벤이 이제 인기가 좀 많은데 2열 시트 승차감이 좀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항시 4인 가족 이동 시에는 승합이 좀 편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코일 스프링을 추가 장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판 스프링도 있고 코일 스프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음, 스타렉스 캠핑카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반복해서 좀 보시고 음, 어떤 차를 아주 효율적으로 선택할지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올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